안녕하세요. 파토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산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어, 중으로 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으로 사긴 했는데, 여기 갤럭시탭 S6입니다. S6인데, 어, 오늘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어서 사가지고 둘러보기만 할 겁니다. 둘러보기만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부터 살펴보면, 일단 북커버도 제거해서 보도록 할게요. 북커버를 제거해서 보자면, 일단 전체적인 앞면, 앞면을 보자면 앞면에는 되게 베젤이 얇아요. 베젤이 얇아가지고 되게 화면을 크게 볼수 있어요. 크게 볼수 있고, 일단 카메라가 앞에 달려있고요. 카메라가 여기 앞에 조그맣게 앞면 카메라가 하나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뒤쪽에는 펜이 하나 달려있고요. 이렇게 펜이 이렇게 착 달라붙는 형식으로 달려있고요. 착 달라붙는 형식으로 달려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무려 듀얼 카메라. 뭐 한쪽은 200만 화소, 한쪽은 48만 하소라고 하는데, 전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 뒷면을 보시면 그리고 삼성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있고요 삼성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고 그리고 AKG AKG 어, AKG가 달려있다는 AKG 로고가 이렇게 한개더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면에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옆면에 보시면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 전원 버튼 전원 버튼과 픽스위 버튼이 이렇게 합쳐져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볼륨 버튼 볼륨 버튼이 있고 그 다음 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는 유심슬롯이 있습니다 유심슬롯이 있고 제건 와이파이 모델이라서 와이파이 모델이라 어 그게 유심, 유심 유심이 지원을 안 합니다. 유심 지원을 안합니다 유심지원을 안하고 유심지원을 안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한번 돌아보자면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 번에 딱 키는 순간 여기 지문식이 있습니다. 지문식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문을 인식이 가능해요. 지문식이 가능하고요. 어 갑자기 왜안 되니? 지문식이 원래 가능한데 원래 지문식이 가능한데 이게 지문이 갑자기 안 되네요. 어쨌든 지문식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지문식이 왜 지문식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문식이 원래 가능해요 지문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윗면에 보시면 윗면에 여기 스피커 두개 윗면에 스피커 두개 아래쪽에 스피커 두개가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어 소리가 빵빵하게 들려요 빵빵하게 들리고 빵빵하게 들리고 그 다음 페라 같은 경우 필압 같은 경우에 필압이 상당히 잘 먹어요 필압이 상당히 잘, 잘 먹습니다 필압이 상당히 잘 먹어가지고 제가 어제 그림을 살짝 그려봤는데 그림도 살짝히잘 그려져요 그림을 상당히 잘그려지고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요거, 요거 말고도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거 말고 아이패드로 같이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아이패드로 살까 고민을 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랑은 어 조금 호환성이 안 맞더라고요. 윈도우랑 호환성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 갤럭시 S6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제가 중국가로 샀을 때 59만원 정도 주고 샀고요. 59만원에 지금 주고 샀고요. 거의 새 거죠. 거의 새 거인데 59만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6개월 후에 한어 제가 이게 사게 된 이유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이제 다음달부터 다니거든요 다음달부터 다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이거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게 되었는데 원래는 제가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내노버 노트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노트북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산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호환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성능도 더 좋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사봤습니다 사봤는데 어 일단 6개월 후에 다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3개월이 걸 수도 있고요. 제 마음꼴리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